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노무제공자 신고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 사업장이 건설업을 용의하면서 건설 현장에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의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 노무제공자 신고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이때 신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관계가 법인회사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인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건설기계법인회사라고 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신고의무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 계약관계가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신고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개인사업자의 소속된 근로자가 운전한 경우에는 노무 제공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가 건설기계 소유와는 무관하게 직접 운전한 경우에는 노무 제공자에 해당이 되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노무제공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최초 1회만 하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 노무를 제공하는 날짜에 맞춰서 노무제공 확인신고를 근무월 기준 1월 15일까지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노무제공자가 1개월 이상의 계약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취득신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노무 제공자 신고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노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